예, 안녕하십니까. 어,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강 중에서 카티아로 카티아에서 이제 그 스텝 파일로 내보낼 때 원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그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n x 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스 NX에서 스텝 파일, s t p 파일로 내보낼 때 원점을 변경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 Move Object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지금처럼 만약에 어, 절대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absolute Coordinate System 있죠? 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다 그렸어요. 물론 여러분이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다 보면 어셈블리 p d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다 보면 그렇죠. 개별 단품의 원점이 저 멀리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외부업체한테 준다든지 그럴 때는 원점이 멀리 있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재조정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또 우리한테 넘어오면 조립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점을 잘 바꾸진 않죠. 자그 대신 이제 이건 뭐 원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m o 자 o 브 오브젝트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NX에서 파일류 모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 보자. 어, 지멘스 N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n x 1 8 9 9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어, N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좌표계를 가지고 있죠. Absolute Coordinate System, 뭐, ACS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Working Coordinate System, WCS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UCS가 또 있습니다. 사용자 직접 만들어서는 좌표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개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엡슬트 절대 좌표계랑선 하나의 단품이 가지고 있는 절대 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파일로 내보낼 때는 그 절대 좌표계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스케치를 가지고요, 제가 xy 평면에다가 그리보죠. 자 이면을 잡고요. 어, 사실은 요게 이제 절대 원점이 있는데, 제가 스케치를 그리면서요, 사각형을 이쯤에다 그렸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컨트롤 Q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죠? X. 쭉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스케치 안에 집은 넣을까요? 인터널. 그러면 이걸 스텝 파일로 내보내가지고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죠? 저는 바탕면에다가 오케이 자 테스트 오르신날 하죠 <웃음>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텝 파일로 엑스포트 해보죠 여기서는 뭐 어떤 걸 내보낼 거냐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거냐 어느 위치에 내보낼 거냐 뭐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내보낼 것인지 레이어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원점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214 버전으로 해서 스텝 파일로 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불러와 보죠. 일단 얘는 닫고요 오픈 바면에 있는 올 파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스텝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원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항상 원점이 여기 있어요. 이건 WCS죠. W키 누르면 됩니다. 그죠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거죠. 여기다 만들어 쓰는 거죠. WCS에서 만들 수도 있고, absolute. 절대 좌표기에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픈하죠. 다시 원래 오리지널 그 파일이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요거.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에이트했나요 Move Object 있죠? 컨트롤 T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뭘 움직이냐면 얘부터 움직이죠. 얘만 움직이고 싶어요. Move Handle. 이것만 체크한 다음에 Move Handle의 위치를 동그라미 찍고요. 일단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Move Handle의 위치가 절대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로 제로 제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포인트 오브젝트 눌러도 되겠죠? 접, 절대 좌표기에서부터 x 축으로 440, y 축으로 250, Z축 0. 이 위치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서 하셔도 되겠고, 요, 땡땡땡 눌러셔야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하시면 되겠죠? 단, 아, 얘안 잡았네요. 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요 점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T 하시고요. 근데 모밴드 여기서면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고 모밴드만 움직일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콕 찍으세요.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요 점을 찍으세요. 움직였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으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움직일 대상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이건 모밴드를 여기서 한번더 한 바꿔주죠. 찍고 여기 찍겠습니다. 해제하고요. 얘를 먼저 잡고 모밴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 잡히게 값을 0, 0, 0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얘는 움직여졌습니다. 움직여갔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실제 W키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제 절대 좌표계 앱슬루트 좌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슬루트, 아니죠. 앱슬루트, 0, 0, 0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옮겨간 것 뿐입니다. 얘 W키 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옮겨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e 스포트 해보죠. e 스포트 스텝 파일 하죠. 어, 이로 하죠. 오케이 하고요. 예스. 자, 창 닫고요.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스텝파일. 요거였죠. 어, 예, 스텝파일. 모든 파일을 해보죠. 2번이었죠, 아까에 자, 2번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죠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Move 오브젝트 있죠. 그걸 어, 이용하셔가지고 일단 모든 오브젝트를 특정 점 오브젝트의 특정 점을 원점으로 옮겨놓으시고 점을 기준해서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Step 하로 내보내면 기 충분히 어, 원점을 변경해서 내보내는 식의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